자 계속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전편 동영상에서 제가 아, 여러분 몸에 끝까지 변화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죠? 어. 오른쪽 창자가 왼쪽 창자보다 더 커졌다. 야,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상상이 안갈 거예요. 오른쪽 창자가 왼쪽 창자보다 더 커졌다. 또 폐가 약간 커졌다. 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사실은 또 좌우 비대칭이 발생했다. 강화 비대칭이 발생했다. 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무서운 소리 듣지 말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병을 진짜 치료하려면. 일단, 바른 지식이 있어야 실질적인 치료가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물론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대사증후군 치료법, 이래갖고 이제 검색해서 그 동영상을 다 들어보면 이 치료법이 나와있어요, 사실은. 이 치료법이 나와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다 들으라 그러면 아마 여기, 제가 이거 듣고 있는 분들 중에 아무도 안 들을 것 같아요. 그 동영상이 거의 뭐 80개 정도 올라가 있거든요. 하여튼 제가 어떤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을 갖고 있는 분들 위해서 특화해서 이렇게 올려 드리는 거니까 어그 한번 잘 들어보시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하, 예를 들어 오른손잡이로 그죠? 예를 들어서 오른손잡이로 10년 20년 살게 되면 좌우 비디칭이 생겨요 또 왼손잡이로 그렇게 살아도 30년 40년 그러니까 오른쪽은 자꾸 커져가고 왼쪽은 점점 작아져가고, 다리도 오른쪽이 점점 길어져가고, 오른쪽 다리에 보면 혈관도 점점 커져가고, 하지정맥류가 나타나고, 어떤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오른쪽 창자가 더 커진다, 오른쪽 폐가 더 커진다, 뭐, 오른쪽 뇌에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어, 자꾸 현기증이 난다,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나타나는데, 일단 한 봅시다. 설명을 그럴 그요 설명을 그자하도 여기 여기 식도예요 식도고 그죠? 어 뒤쪽 한개 양쪽에 폐가 있어요 폐가 있고 그죠? 어 폐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기 왼쪽 창자예요 여러분들 이 왼쪽 창자 그리고 이쪽이 오른쪽 창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 위장에서 딱 내려오자마자 여기 한 10, 15cm 정도 되는 12지장이 있어요. 12지장이 있고, 요 왼쪽 창자를 공장이라고 하면 공장. 뭐, 제품 만드는 공장이 아니고, 비어있는 창자다 이서 공장이라고 그러고, 이쪽을 회장이라고 해요. 회장. 회장이 이렇게 해서 여기서 맹장을 만나면서 대장으로 연결돼서 대장이 여러분들 오른쪽으로 올라왔어. 오른쪽 옆구리를 타고 올라와서 옆으로, 위장 뒤로 이렇게 넘어가요. 이거 처음 보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걸 하행 결장이라고 해서 대장이 이제 내려가서 여기서 S행 결장 만나서 직장을 만나서 학문으로 이제 음식이 내려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뭐 몸속에 창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직 처음 보시는 분들 많죠, 그죠? 물론, 창자가 이 모양으로 딱 이렇게 생긴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여튼, 뭐 인터넷에 검색을 해 보신다든가, 이러면, 전체적으로는 확, 거럭거럭하게 이렇게, 막 확인도 안될 정도로 엄청나게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 쉽도록, 이렇게 평면도로 이렇게 설명을 해 놓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쪽이 왼쪽 창자고, 그 왼쪽 창자가 사실은 더 복잡하고 더 길어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왼쪽 창자가 더 복잡하고 더 길고, 오른쪽 창자는 약간 좀 정형화된 틀을 갖고 있는데, 왼쪽보다는 좀 짧고, 짧아요. 그죠? 어, 좀 작아요. 그죠? 어, 그리고 왼쪽 창자에서 오른쪽 창자로 넘어갈 때, 이렇게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런 구조로, 어, 음식물이 어, 평면도로 이렇게 설명해 놨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창자가 딱이 모양으로 생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 제가 알고 있는 바로 여러분들이 이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어, 그림을 독특하게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러니까 원래 왼쪽 창자가 더 커야 정상이에요 더 크죠? 그죠? 형태로더 크고 근데 제가 아까 여러분들이 오른쪽 창자가 좀 커졌다 좀 커졌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여러분들 음식을 먹으면 하여튼 위장에서 내려가면서 가스가 막 발생이 되면서 하여튼 위장, 위산을 만나자마자 가스가 발생이 되면서 이제 가스가 음식을, 음식이 내려가면서 창자 전체에 가스가 골고루 퍼지기 시작해요 커지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가스가 머무르는 곳이 왼쪽이 더 많아야 돼요. 가스가 왼쪽이 더 많아야만 그러니까 가스가 왼쪽이 더 많다는 라 거는 이 왼쪽 창자의 가스로 인한 내부 압력이 더 높아야만 가스를 위장을 통해서 이렇게 밀어 올려주는 힘이 발생이 돼요. 밀어 올려주는 힘이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다 보니까 오른손 은막 속 사용하고 오른쪽으로 만 무거운 거 들고 하다 보니까 오른쪽 창자가 오른쪽 혈관들이 다 커지면서 오른쪽 창자가 또 커져 버려요 커져 버리면서 왼쪽에 있던 가스를 자꾸 오른쪽으로 끌어당겨 버리는 현상이 벌어져요 끌어당겨 버리는 현상이 벌어지면서 이게 이제 극단적으로 가버리면 대장까지도 커지면서 가스 실검 그러니까 하루 종일 방귀 뀌는 사람이 있어요 상식적이지 않은 거예요 하루에 천번을 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은 안경을 해볼수뭐죠 제가 돕는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많기 때문에 자 이런 변형이 일어났어요. 이런 변형이 일어났다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왼쪽 창자는 좀 찌그러져 버렸어 오른쪽 창자는 좀 커져 버렸고 또한 가지는 그러니까 한번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하려다 보니까, 어디까지 어떻게 설명드는지 저도 지금 혼란이 옵니다. 어. 왼쪽 창자가, 오른쪽 창자가 커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뭐, 보기에는 안 커져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게 표면적, 그러니까 팽창이 됐다는 거예요. 오른쪽 창자는 팽창이 되고, 왼쪽 창자는 찌그러져서 수축이 돼요. 뭐, 어느 부분이 특정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아래부분이 찌그러질 수도 있고, 이 윗부분이 찌그러질 수도 있어요.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창자 전체의 운동 능력에 이상이 생겨요. 이상이 생기면서 그 왼쪽 창자 내부 압력이 필요한 내부 압력이 안 되고 부족한 내부 압력이 돼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보냐면 이 위장이 누워요. 위장은 원래 아,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속에서 왼쪽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45도 각도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45도 각도로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역류성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 걸린 분들을 보면 위장이 각도가 더 누워버려요. 60도 각도로. 그러니까 그왜 누웠나 이유를 모르잖아요. 왼쪽 창자가 수축되면서 찌그러들면서 여기에 있어야 될 가스가 오른쪽으로 자꾸 넘어가 버리는 현상 때문에 자꾸 이쪽이 가스가 부족해지면서 찌그러지면서 위장에 영향을 주면서 위장이 누워버리는 거예요. 누워버리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 하면, 이쪽 창자에 가스가 부족하게 되면, 창자 전체가 움직이면서, 가스를, 불필요한 가스를, 입력 가스를 밀어 올려서 코로 내보내야 되는데, 이쪽 창자의 내부 압력이 부족하면, 밀어 올려줄 힘이 없어져 버려요. 자, 여러분들 겨울철에 바깥에 이렇게 아주 차가운데 나가보면, 건강한 사람과 건강이안 좋은 사람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진짜 건강한 사람은요. 여러분들 소가 막 음식을 먹다가 푹 하는 소리 내는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혹은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데 보면 코뿔소가 막 코뿔소나 코끼리가 막 풀을 뜯으면서 푹 하는 소리를 내는. 그게 가스를 뽑아내는 과정이거든요. 가스를 뽑아내는 과정이에요. 그 왠가 뭐 너무 많이 먹으니까. 가스가 너무 많이 발생되는 거야 그러니까 걔네들이 뽑아내면서 또 영양분을 흡수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 치면 바깥에 나가면 건강한 사람은 이 콧김을 보면 알아요 콧김을 콧김이 건강한 사람은 쭉쭉 뻗어 나와요 쭉쭉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확인해보면 이 창자의 문제가 변형이 일어난 사람은 콧김이 쭉쭉 뻗어 나오는 게 아니고 콧동에서 이렇게 맹글맹글 돌아요. 맹글맹글 돌면서 가스가 나오는 그게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밀어주는. 그 왼쪽 창자의 압력이 오른쪽보다 더 높아야 밀어주는 힘이 발생하는데 이쪽이 자꾸 커지면서 왼쪽에 있던 가스를 자꾸 끌어당겨버리는 거야. 이 대각선 쪽에. 여기 밑에서 올라가는 거 있죠. 그죠? 이쪽을 해서 이렇게 끌어당겨서 왼쪽에 있는 가스가 자꾸 부족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위장이 누우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위장이 누우면서 위장이 45도 각도로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누워버리니까 이상하게 움직이는 거요 이상하게 움직이면서 위산이 그냥 그 위식도 괄약근이라고 했어요 위장과 식도 사이에 괄약근이 있어요 괄약근이 있는데 그쪽으로 위산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위 역류성 식도염이에요 또 위산 역류라고 그래요 역류성 식도염 위산 역류라 그러고 또 창자의 왼쪽 창자 변형이 생기면서 창자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폐가 움직이면서 창자가 전체적으로 움직이다 가 보면 왼쪽이 찌그러지면서 전체적으로 움직이다가 막 어떻게든 하 음식을 막 다시 내려갔던 십이지장으로 내려갔던 음식이 다시 막거꾸로 밀려 올라오는 현상이 벌어져요. 조금 공감이 되죠? 공감 안 됩니까? <웃음> 공감 안 되면 여러분들 포기해 버리면. 여러분들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상실해 버리는데 제가 설명을 좀 못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세요. 어, 치료할 수 있으면 치료할 수 있고요. 제가 도저히 이해 안 되면 나중에 제가 어, 이따가 설명드리는 동작들이라 말로 따라 해보세요. 그러면 이해는 못해도 치료는 할수 있어요. 그죠? 어, 이해는 못해도 치료할 수 있는데 자이병그니까 제가 뭐 아까 유튜브상에서 대사증후군 치료법에 관한 설명들을 무지막지하게 동영상을 많이 올려놨어요. 어, 여러분들한테 대사정후군 치료법, 이렇게 검색 한번 해보세요. 유튜브에서. 반드시 내 얼굴을 보게 하겠습니다. 그, 그다 들으면 여러분한테 좋아요. 다 들으면 여러분한테 좋은데, 다 들으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영유성 식도염 위험 갖고 계신 분들은 요 동영상을 통해서 해결하세요. 어. 어, 일단은 검색을 해서 한번 찾아나 보세요. 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 밑에 댓글도 이래 보시면, 치료된 사람들도 많고, 막, 하여튼, 좋은 댓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 보시고. 그, 그러니까 하여튼, 이병에 걸리신 분들은 또, 이게, 폐가 약간 커져요.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무조건 폐와 심장이 커져갑니다. 혈액순환 원리인데, 그니까 이제 상하 비대칭, 좌우 비대칭이 발생하면서 피가 잘안 돌기 시작해. 그니까, 오른쪽에 있던 혈관, 오른쪽 우리 몸의 오른손잡이라면 오른쪽 혈관들, 그러니까 딱 갈라놨을 때 오른쪽 내뭐 오른쪽 팔, 오른쪽 허리, 오른쪽 다리에 있는 혈관들은 점점 커져가고 왼쪽에 있는 혈관들은 점점 좁아져가요. 이 말은 뭔가 하면 피가 잘 통하겠냐 안 통하겠냐 하는 거야. 안 통하니까 어떻게 돼요? 심장에서는 피를 더 강하게 쪼아서 이렇게 내보내려고 수축시켜서 근데 쭉 내보내는데 안 나가. 안 돌아가. 그러니까 더 강한 힘을 줘야 돼더 강한 힘을 주다 보니까 이게 거꾸로 반작용으로 심장이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고혈압 정세에 있는 분들은 심장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거예요. 피가 안 돌아. 피안 도니까 고혈압이지. 그죠? 술술 잘 빠져나가면 고혈압이 나타날 이유가 없는데 어딘가 좁아져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혈압이 라 가거든요. 그리고 심장이 커지면 또 폐가 커져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피는 먼저 간을 통과하면서 폐로 들어가요 폐로 들어가서 산소를 만나서 심장으로 들어가요 심장으로 돌아가서 이제 온몸 전체에 피를 쫙쫙 내보내는 건데 심장에서 피를 내보내는데 안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폐에서는 계속 심장으로 피를 내보내려고 하는데 심장에서 피가 안 나가니까 폐에서도 심장으로 피를 못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에 자꾸, 피가 고이는 현상이 벌어져. 피가 고이면서 폐가 자꾸 무거워지는 거예요. 무거워지면서 밑으로 자꾸 추락을 해요. 조금씩. 막 뭐, 왕창 추락이 아니고, 이제 만성, 그러니까, 극심한 폐쇄성 질환은 진짜 커져버린 거예요. 호흡이 안 돼요. 수축이 안 돼서. 폐가 수축이 안 되면 사람이 죽는다, 그러거든요. 죽을 때, 무슨 개소리냐 사람이 공기를 훅 들이마셨다가, 못 내보내서 죽어버린대요. 들어본 적 있습니까? 날숨을 못해서 죽어, 죽는다. 마지막 순간에 모든 사람이 그렇게 죽어요. 공기는 덜어 마셨는데, 이제 폐가 수축이 안 되면서, 팽창은 됐는데, 수축이 안 되면서 죽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되면 심장 정맥류나, 어, 어, 심장 부정맥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폐와 심장 사이에서 혈관이 이상이 생기면서 발생이 돼서, 심근경색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병은 여러분 창자 창자 모양의 형태도 변형이 됐지만은 폐도 여러분들이 조금 커져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한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좀 설명 드릴게요. 예.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조금 자르겠습니다.